Wang. 방역장비 대여의 취지와 기대 효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코로나 19가 장기한 지속되면서 관내 민간시설에 대한 소독 문의가 많아져 시민들에 대하여 직접 방역할 수 있도록 분무비비 약품을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. 이 대여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 하...